<웃음> 아 역시 올빼미야 가차없지 혹시 사슬 휘두르기 셋이서 하면은 경직을 받을까? 안되네 <웃음> 아씨 아 얘들 아, 아, 너무 빠른데 이거? 도망가! <웃음> 도망가! 아 우리의 플랜이 지금이니? 아야 소용이 없잖아 이거 고드리기 진 이유를 알겠다 아 안되겠다 그 양을 꺼내 어 코너 코너 코너 아 제기랄 코라로도 <꽤> 괜찮은데? <웃음> 우리의 함성을 들어라. 와 진짜 얘 너무 빨라. 진짜 주교 돌진 해야되다가 근데 고, 근데 고드리보다 낫네. 역시 왕인가? 이것이 왕인 까닭이다. 야 그래도 이 패는 간데이 패는 안된다. 이 패는 안돼요. 갈련된 이제 조공을 받은 주교의 돌진인가? 주교의 돌진은 될것 같거든요 느낌상. 잘될것같아 얘는 느낌이 뭔가 좋은 것 같아요. but it's kinda of hot yeah. Yeah! <목소리도> 아! 유튜브 썸네일 찍을걸 아뭐 근데 뭐 대충 찍어도 썸네일이겠지 뭐어아 <웃음> 아 오늘 엔딩 보려고 했는데 이게 청자들이랑 노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<웃음> 엔딩을 못 봤어 어 근데 그럴만한 가치는 있었다 음 그럴만한 가치는 있었어 음.